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오이 오잉? 아 나이스 아 내가 저래서 돈나 안 바꾸는거야 돈나가 급여가 1 0 다시 올라갔는데 근데 원래라면 그랬으면 좀 바꿀 법도 하거든요 근데 돈나가 너무 재망하니까 돈나가 돈나 잘 막아 오. 그렇기 때문에, 만